나의 의식 속에 있는 진짜 뿌리 깊은 생각들이거든요. 이게 잠재식 의 속에 박혀있어요. 잠재의식은 사실 우리 의식 세계 파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 내면의 근원 에너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내면의 신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또 참자아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어 우리가 삶을 바꾸려면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화건 해야 돼 화건 뭐 시각화 명상 뭐 감사일기 써야 돼 소원 쓰기 해야 돼뭐 행동해야 돼뭐 마스터 마인드 그룹 뭐 피드백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털을 잘 닦아야 되잖아요. 그 주춧돌, 그 코너스톤을 잘 쌓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잖아요. 그거를 사상두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뭐화관이든 시각화든 목표 설정, 행동 다 사상두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효과가 없는 이유가 왜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의 근원 에너지가 우리의 즉 본연의 상태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즉 근원, 내, 근원 에너지가 뭐 내면에 어, 뭐 신, 참자, 참나, 큰나 이렇게 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근원 에너지의 힘이 작용하는 것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에너지가 작동하는 것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사례를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출근을 하고 있는데 과일 가게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과일가게 앞에서 어떤 고객이 물건을 사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등 뒤를 보면서 그 가게 사장님이 그 고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고객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야 이것들이 잘 되죠. 저희가 잘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정확한 전후 상황은 모르고 제가 이 말만 들었는데 이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 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데? 또는 이 일이 잘 되는데 왜 고객님의 기도가 필요한가라고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니, 내가 이 일이 잘 되려면 내가 잘해야지. 고객님이 기도를 해줘야지 잘 된다니까. 근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부지 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뭐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같은 팀에서 뭐 프로젝트에요. 직장 동료. 뭐 어떤 뭐 학교. 뭐 이런 데에서 같이 하고 있다가 뭐, 그 사람이 늦게 왔어요. 뭐, 이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다가 파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 너 때문에 안 되잖아. 어,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안 되는 거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해줬으면 더잘될뻔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트레이닝을 시작할 때 질문을 들어요 가장 첫 번째, 석세스 프린스프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성공법칙이거든요. 지금 비긴 책을 갖고 계신 분이나 석세스 프린스프 책을 갖고 계신 분은 지금 바로 맨 처음 앞페이지를 펼쳐보세요. 머릿말 다음에 어떤 게 나오는지, 성공법칙 중에 어떤 게 제일 먼저 나오는지,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다루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다면 다른 성공법칙들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뭐냐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어 삶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나지. 생각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 생각의 주인이 나죠.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음의 주인이 나죠. 근데 사실은 어떻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 때문에 안 돼, 쟤 때문에 안 돼.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저 사람들이 저거를, 고객들이 저거를 저렇게 평가를 해줘야, 저거 저렇게 거저 해줘야 내가 잘 되는 거죠. 라고 그냥 다 떠넘겨서 맡겨버리는 거거든요. 즉 어떤 거냐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 잠재의식 중에 안타깝게도 책임을 넘기고 싶어해요. 내가 책임지기 싫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거죠? 책임과 권한은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즉이 일의 책임이 너 때문에, 그러니까 쟤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쟤한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 일의 성패는 제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내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삶이 아,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 일의 성패는 저 사람한테, 저 환경한테, 저 사회에, 저 정부에 달려있는 거죠.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저기서 저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나의 삶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기서 저렇게 하는 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사실 답답합니까? 모든 것은 내가 할수 있다면서요. 바꿀 수 있고 생각으로 다 되고, 생각뿐만 아니라 생각은 차치하고 그냥 행동으로 바꿀 수 있고, 내 삶은 내가 바꿀 수 있다. 아니죠. 못 바꿉니다. 왜 그렇죠? 이게 이렇게 돼야지만 또는 내가 뭐뭐 해야지만 우리 내면 속에는 되게 깊은 곳에서 어떤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냐면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피해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피해자가 돼야 돼요. 피해를 입어야 됩니다. 왜 그러죠? 피해자가 되어야지만 뭔가 더 의존할 수 있고 더 남들이 나를 위해서 더 잘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 내가 피해자가 되고 싶은 이 마음은 책임을 전가시키게 됩니다. 너 때문에, 쟤 때문에, 아,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얘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뭐 피해의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존을 하려고 해요. 의존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막 불평을 해요. 그 불평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 위험 부담을 지기 싫어서 그래요. 아 뭔가 있는데 뭔가 너무 더러워요. 어디 길을 가는데 거리가 너무 더러워. 막 불평을 하죠. 이거 막 치우라고. 그럼 내가 나서서 치우면 되잖아요. 내가 그런 리스크를 사실 지고 리스크라는 게꼭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불편함도 되고 어떤 위험 부담도 되고 내가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난 불평만 하는 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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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깨닫기 위해서 뭐 근원신 뭐 이런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근원 에너지가 작동돼 가지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서 근원 에너지가 작동돼서 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가 있으면 우리 의식세계가 클린하면 깨끗하면 다 뚫려 있으면 이런 피해자가 되고 싶은 의식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거 뭐뭐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안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없게 되면 클린하게 되면 그대로 에너지들이 통과해서 이 근원 에너지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런 나의 잠재의식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안되고 저것 때문에 안되고 우리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 기름의 경기는 항상 안 좋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늘트레인 때도 말씀드리는데 삼국시대부터 안 좋아요. 네. 뭐 삼국시대부터 안, 안, 나오, 안 좋으니까 계속 나라가 뒤집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고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조선 생기고 계속 늘 어렵대요. 항상 어렵대요. IMF가 터져서 안 돼. 리먼브러세스가 터져서 안 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돼. 근데 그걸로 끝나요. 사실 이제 책 펼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E 플러스 R 이걸로 오잖아요. 반응이 사실 결정이고 사건, IMF가 터졌어요. 그럼 그걸로 내 인생이 결정됐네요.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 그걸로 내 인생이 결정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IMF 때 사실 부자 된 사람들 은 얼마나 많습니까? 리먼 브러졌스을때 부자 된 사람들 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위기는 기회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더잘 활용하잖아요. 뭐뭐정주영 회장님 아무런 그것도 없이 울산에 현대 그 조선소 세울 때그 500원짜리 지폐 갖고 와서 거북선 그려진 거 조선소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허우 벌판인데 그 모래 벌판 사진 한장 보여주고 그 500원짜리 거북선 사진 하나 보여주면서 우리가 거북선을 만들었던 민족인데 당신네 배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스 선주들한테 이렇게 외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따왔잖아요 네.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모래 벌판이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 잠재의식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 삶의 주인은 너고 사회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누구죠? 남편이고 우리 자녀들이고 나의 삶의 주인들은 다 외부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근원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은 진짜 만능인데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근데 잠재의식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딱 신이 일을 딱 하려고 했는데 어, 죄송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웃음> 권한이 없대요. 권한이 맨날. 권한이 없으니까 일이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시각화를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학원도 안 돼요. 소원을 백날 쓰면 뭐합니까? 이게 뭐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해도 권한을 다 넘겨버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해줘야지만 내가 잘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책임과 권한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 때 계속 연습하고 일주차 때부터 하는 게 뭐냐면 훈련하는 게 삶의 책임과 권한을 내가 가져오는 훈련을 하거든요. 이 의식 속에 있는 걸 바꿔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10% 더 권한이 있다면, 20% 더 권한이 있다면, 5%만 더 권한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직접 써보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과제도 하나 드릴게요. 어떤 일이 터지든지 간에 지금 이 일에 대해서 100% 내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면 아 100%? 너무 어려워. 좋아요. 5%만, 1%만, 1%만 더 내가 책임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중요해요. 책임만 갖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책임을 왜 갖냐면 내가 바꾸기 위해서 갖는 거죠. 책임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책임자 나오라 그러잖아요, 맨날. 우리 식당 가가지고 뭐 먹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책임자 나와! 하잖아요. 책임자 왜 나오라 그래요? 그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와! 삶의 주인 나와! 내가 나가야죠. 내가 나와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질문들 어,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오 s u c c e s a c o m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커뮤니티에 카페 있죠 카페 방문해 주셔도 되고 저희 뭐 뉴스레터, 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들도 있고요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소통의 장이 열렸으니까 어, 거기에 문의를 또 올려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어, 실제로 제가 과제로 내드렸던 거 어, 올려주시면 또 피드백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용입니다.